지수부터 간단 분석해 볼게요 코스피 역배열로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박스 상단에 위치해있습니다 제가 이 박스 내에서 왔다갔다 할 확률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밑에까지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박스 상단 위치로 마감을 해줬고요 이전에 리딩도 한번 살펴보면 이때 현금화해라 금락 어, 전조가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로 금락이 나왔고 다시는 없을 기회다 팬티 양말 다 팔아가지고 풀매수 때려야 할 다시는 없을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역배열 끊고 더 올라갔고요 이때는 고점으로 보이지만 유동성 뭐 돈을 마구 풀어 제끼고 있기 때문에 더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갔죠. 이제 위에서부터는 너무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자고 조심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전처럼 제이 현재의 자리가 이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 이때는 코로나 돌발 악재 예외 구간이고 현재가 여기랑 여기랑 유사한 구간이다. 코스닥도 보면 이때 과거에 역별 끊고 여기서부터 올라갔고 여기 역별 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코스닥이 훨씬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일봉상으로는 코스닥 481선 2년의 매물대를 뚫고 최근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241선 저항 맞고 정직하게 밀렸고요. 이번에 또 살짝 안착하고 마감을 해줬네요. 전고점 저항대는 2500이고요. 요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다음 481선까지 0 강력한 힘을 보여줄거고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2500 안착을 실패한다면 또 기존의 하단까지 밀리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현재 돌파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 안착하고 좀더 가주느냐 아니면 또 막고 떨어지느냐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부디 제대로 안착을 하고 쭉쭉 올라가주길 기원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코로나 수혜주로 큰 수익을 맞봤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매일 상한가 종목은 나왔고 주도주 계속 제가 잡아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만약에 지수가 또 저항대 맞고 박스 상단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일 상한가 종목은 나오고 제가 주도주 잘 잡아드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절 잘 해주시면서 어, 주도주로 잘 교체하면 절대 크게 손실볼일 없으니까 오히려 수익을 꾸준히 볼수 있으니까 리딩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추천주 결과 볼게요. 포스코 ICT 월봉이고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정고 돌파하고 급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11월에 좀 느리겠지만 대형주라서 느리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면 1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초과 급등이 나와줬네요 이번에 로봇 신사업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힘이 붙었습니다 돌파 매수 기준으로는 50% 눌림매수 기준으로는 80% 수익이 나왔네요 중장기 추천주였고 중장기는 최소 50%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방입니다 대개 이런 흐름에서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포스코 ICT도 이 흐름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약별 끊고 바닥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진 자리 추세전환 자리에서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어이 가격에 비하면 여긴 너무 비싼데? 오해를 할수 있는 착각하는 자리지만 실상은 대개 지나고 나면 시작점이죠 어깨머리, 어깨까지만 가도 3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줍니다. 다음, SPC 스템스. 얘도 중장기 추천 드렸던 애고, 동일한 흐름으로 역배 끊고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죠. VVIP 먼저 추천하고, 이후에 중장기로 더 좋다고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모두 다 세력 통 매집이다.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고 분석을 드렸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전체를 다 그냥 하나의 박스로 본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파동이 크게 나올 것이다. 중장기 추천 드렸던 거고요 다음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중장기 추천주 하한가가 나왔던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 강력하게 드렸고 이후에 역배할 끊고 전고 돌파하고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일봉상으로 여전히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요큰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 가능하고요 요때 재추천한 이유도 역배열을 끊고 올라왔던 타점 복습하시고 다음 LNF 요때 에코프로 하한가 나왔던 날입니다 에코프로 하한가 6만원에 매수하는게 무섭다면 하한가에 매수한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악재 매수를 하는 거니까 에코프로가 무섭다면 LNF 매수하고 중장기 로보라고 말씀드렸고 얘도 역대 신고가 가주면서 50% 이상 수익권이 나와줬습니다. 그때 추천했던 타점도 역배를 끊고 올라오던 자리였죠. 그리고 20년에 뭐 일정 무시하고 단기 일정 재료 소멸 무시하고 그냥 길게 중장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코스모신 소재 얘도 중장기 추천 주고 역시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270% 상승이 나왔습니다 20년도에도 역배열 끊는 자리에서 무료 추천 드리고 길게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리는 자리에서는 길게 가능하죠 무릎 어깨 머리 가는 자리니까 여기도 무릎 어깨 머리 가는 자리니까 다음 G2 파워 얘도 주요 타점을 보시면 모두 다 역배가 끊고 올라오는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고점이긴 한데 그래도 역배가 끊는 자리에서 바로 30% 이상 수익이 나와줬고요 이때도 역배가 끊는 자리 이번에도 역배가 끊는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죠 에코프로 추천했던 자리랑 같은 자리입니다 에코프로 1봉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추천드렸고 G2파워 역시 같은 타점이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어, 이날 단기 박스 돌파 나왔고 역별 돌파도 동시에 나왔던 자리에서 종가 배팅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은 장중에 전고 돌파할 때도 또 강조 추천을 드렸습니다. 과거 추천 자리 이게 작년 말이구요 더 가고로 가면 이때 22년 중순 4월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3월 20일에 종가 배팅 추천드렸고 바로 1차 매수하거나 다음날 이후에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음봉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시에는 12,000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2,000원 도달했죠 장중상한가까지 가주면서 다음 앱클론 역시 역대 끊고 올라오는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고 4월에 일정이 있습니다 AACR 미국 아마케 4월 14일부터 일정이 잡혀있고 2월에 미리 추천드렸고요 을 박스 돌파하던 자리에서 추천하고 30% 상승 또 빠졌지만 3월에 빠지고 있죠 4월에 일정이 있으니까 추세 하단 반등자리에서 또 재추천드리고 4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요 일정이 가까워지면 또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선반영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재료 소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출생 관련 주들이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조정이 좀 나왔죠 일정 당일에도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펨트론 신규 상장주 반도체 관련주고 역시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발자리에서 추천하지 않고 무릎자리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때부터가 거래량이 터지고 본격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좀잘 보시는게 좋아요. 첫번째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흔들면서 더 가는 흐름이 정석적으로 나온 겁니다. 최근에 윗골이 나왔을 때도 이게 차익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라고 말씀드리고 3일 연속 고점에서 재추천드렸고 상한가 다음 날 이후에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다음 미래 반도체 역시 역배열 쪽 빠지다가 추세를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음봉마감이었지만 확실하게 역배열을 끊고 안착을 했죠. 여기서부터 박스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이후에 박스 돌파할 때도 추천드리고 추세가 나와줬습니다. 다음 무료 추천주 러셀 러셀은 작년 초에도 한번 역배열 끊어줄 때 초입에서 추천드리고 35% 수익 나왔고요. 이유는 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올라올 때 여기서는 추천을 드리지 못했고요 이후에 4000원 초반대에서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29%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확인하고 박스 돌파 한 자리에서 앞에 윗꼬리는매물 좋아하다 차액실현이 아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바로 29% 급등 근데 다음날 이유는 빠지면서 좀 급락이 나왔죠. 이제 다 빠지고 이렇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어제 시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 힘을 잃었고요.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자회사 흡수합병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기 재료 소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큰 추세선 지지가 중요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무난히 회복이 나올 거지만 흐름이 느려지죠 느려지기 때문에 혹시나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물리신 분이 있다면 단기 포지션이라면 손절하고 이후에 또 무릎 자리에서 추세를 확실하게 돌리는 자리에서 재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시간 투자가 가능하면 춤에 없이도 홀딩이 가능하지만 시간 투자가 어렵다면 손절하고 다른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게 기회비용을 살리는 길이다. 다음 3월 3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흐름 볼게요. DB 하이텍 강성부 펀드가 지분을 7% 확보하면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6%, 종가 18%, 정석반짝 나왔네요. 그래도 고점에서 마감을 해줬고 과거의 정고점, 작은 정고점 부분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의 시가 7만 200원 정도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DB 역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9% 종가 16% 크게 반짝 마감했고 얘는 오늘의 저가 1673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은 장대항봉 종가인 1574 이탈하게 되면 또요 구간까지 빠르게 크게 빠질 수가 있고요 다음 RF쌤이 시간의 상한가였고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얘는 지연됐을 때도 요만큼밖에안 빠지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감했었고 박스 지켜주고 박스 돌파한 다음에 크게 올라갔네요 제가 여기 정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올라선 자리에서 이제 매물이 거의 없다고 했죠. 과거의 매물만 있고 매물이 텅텅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힘이 붙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상한가까지 가줬네요 다음 AD 칩스 에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제출하고 올라왔고 어제 상승했던 이유는 400억 규모의 건물 및 토지를 양도했다. 시외 6.8%였고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2% 역별 끄는 자리에서 한번더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밑에서는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동전 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다음 영화금속 시외 6.8% 고가 5%, 종가 마이너스 3% 하락 마감했지만 그래도 1년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적자지속 종목이니까 그리고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는 하시고 다음 한미반도체 6.5% 반도체 호재가 계속 있었고 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를 했죠.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3% 정석반적 나왔고 19,940원 24일에 종가를 지켜주는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를 지키면 흔들면서 더 갈거고 이탈하면 17,000원대까지 빠르게 무너지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단계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큰 조정을 경계를 하시고 다음 더 이동. 시의 6.5%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고가 26%,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고 전고점 여기서 윗꼬리 두 번째로 높은 윗꼬리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네요 1년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 121선 위에서 마감 얘도 적자 지속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감사보고서 제출로 지금 급등이 나오는 애들은 한번 지연됐다가 악재 속에 있다가 잠깐의 호재로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을 받았다고 해서 재무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의 위기만 넘기는 겁니다 다음 지 n 1 에너지 6.4% 네움시티 관련주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반짝 세원 ENC도 반짝 자, 펨트론도 반짝 어, 추천주였죠 SKC 반짝 DA테크놀로지 반짝 SFA 반도체 얘도 추천주였고 반짝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반짝 상승하는 흐름이 가장 많구요 오늘 낮은 확률로 RF세미가 상한가 마감 그리고 2%였던 네이처셀도 좀 상승마감을 해줬네요. 크게 상승마감한 종목이 RF세미, 네셔 l 셀 나머지는 모두 다 반작상승, 하락마감을 했다. 다음 3월 31일 시간의 특징주 동부건설 상한가 4,8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월봉은 추세가 쭉 크게 이어지다가 이탈하고 역배열로 거의 뭐 제자리까지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로 내려왔네요. 일봉은 최근 1년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유는 121선 근사치까지 이제 또 다음 121선 근사치 저항 때 맞고 떨어지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이때 상승 이유는 수주장고 8조원에 육박한다. 7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 이에 예, 이현상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이제 4,800억원 크게 또 수주를 해줬기 때문에 20% 이상 급등을 또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겠죠. 시간의 상한가로 7,100원 정도까지 일단 올라와졌고요 121선 가격이 7,700원 정도 전고점은 7,500원 정도로 이렇게 요 7,000원 후반대 돌파 안착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이전처럼 이렇게 막고 떨어지는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그 다음 저항은 최근에 윗꼬리 가격인 8,24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안착도 해준다면 240에서 9,000원 8천 후반대까지 또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SI 리소스 상한가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15억 정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동전주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반응을 크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3자배정은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유중 증의 유일하게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죠 월봉 상패위기가 한번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역대 신저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종목 121선 560원 안착하는게 중요하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54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현재 이렇게 박스로 일단 보시면 되는거고 밑에 지지 두개 저항대는 121선 또 241선 중간 저항대로는 전고점 몸통이랑 윗꼬리 600원 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동전 주니까 관심 끄시는게 좋겠고 유즘 같은건 단발성 호재니까 또, 더욱더, 반짝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나인테크 7.3%, 200억 정도의 공급계약 체결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 월봉이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박스는 4,000원에서 2,000원 후반대, 2,9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니까, 어, 오늘의 상승 이유는 단발성이지만, 2차 전지 섹터로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수는 있어야 되겠고요. 종가상 4,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최근에도 4,000원 정도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요. 일본 크게 박스, 이렇게 삼중바닥. 하나, 둘, 셋. 또 저항대는 여기서 많이 잡혔죠. 이렇게 바닥에서 박스로 볼 수가 있었고 작게는 또 이렇게 박스 한번, 두번 위로 세번째 481선 0 2년의 매물대를 뚫고 또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준 상태입니다 여기 4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481선 0 3600원 정도 지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4,000원 안착하게 되면 다음 정고점 하나 둘 그리고 중간 저항값으로 4,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4,000원 안착하면 힘이 계속 크게 붙을 수가 있다. SPC스템스 6.8% LG전자의 인수합병 의지가 있고 국내 협동 로봇 1위 두산 로보틱스의 판매사 성장 기대감에 최근 강세가 있었습니다. 추천주였죠 역별 끊고 올라왔었고 역별 끊고 올라왔고 또 역별 끊고 올라오는 세 번째 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역대 신고가까지 가졌습니다 요 노란 구간이 모두 다 세력 통매집이다 화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구간을 다 제가 매집으로 본 겁니다 이게 세력이 통으로 흔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렸다가 뺐다가 크게 올렸다가 뺐다가 생 난리 브루스를 칠 수가 없다. 이거는 세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였고 여기 약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 추천드렸고 여기서도 한번 추천드렸고 여기서도 추천 정고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이제 여기가 새로운 지지가 되고요 14,300원 정도 그 다음 또 크게 최근의 저가 중간값으로 이렇게 또 지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간으로 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도 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하게는 이렇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고 현재 단기평을 넣어봐도 주가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5일선 5일선을 1차 지지로 쓸 수는 없죠. 지금 주가가 또 6% 올라갔기 때문에 1차 지지를 오늘의 저가로 보시고 5일선은 2차나 3차 정도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니캠 5.8% 피역 제조업체고 최근에 자기주식 소각고제 있었고 지분이 0.15% 대주주 지분 증가가 있었고요. 1 8 1 8에서 18.33%으로 늘었네요. 월봉은 이렇게 역배 끊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요. 양봉이 바닥에서 연속 3개가 뜨면서 자연스럽게 역별 돌파해줬고 요 박스 상단도 들어줬고요. 1봉은 장기 입평 사이에서 박스 형태로 왔다갔다 큰 파동을 보여주다가 1400원 뚫고 올린 자리 현재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1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추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만약 조금 더 올라가다가 또맞고 떨어진다면 요 추세 하단까지 다시 도로 밀리는 것도 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1400원 지지가 열중 지지가 중요하다 1400원 조금 밑에 15일선, 21일선 있으니까 단기평 보면서 대응하셔도 되고요 다음 한농화성 5.8% CIS 4% 이수화학 1.8% 전고체 배터리 섹터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여줬죠 한농화성 월봉부터 볼게요 역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추천 드렸었고요.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랑 자리 14,000원 정도 할때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뿅 올라갔고요. 이전에도 추천했던 구간이 있었고 50% 올라갔다가 무너졌고 여기서도 한번 추천 밀렸다가 다시 재 추천. 70%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70% 이상 올라갔네요 최근에 또 추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1봉이고 1봉 크게 보면 요때 61선 회복하면서 거래량 터지며 장대항봉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점에서 박스 한번 주고 15일선 반등 15일선에서 의미있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유도 15일선 지지, 19,0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하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 여기랑 유사한 고점 박스 구간이죠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종가상 22,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안착하면 계속 또 이전에 윗꼬리 돌파 시도하면서 역대 신고가 향해서 도전을 해줄거고요 박스 하단 2만원 이탈하면 밑에 1,900원 또 21선도 같이 보면서 요 구간을 이탈하면 빠르게 또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큰 하락 파동도 주의를 하시고 일단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단순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고점에 있다 한들 박스가 확인이 된다면 그 박스 내에서 상단 하단 단기 대응해주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은 자리죠. 다음 CIS 월봉이고 역시 동일하게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유사한 흐름으로 역별 돌파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먼저 다른 종목들이 반응을 보였고 CIS가 후발주로 조금 늦게 움직인 흐름이었죠 과거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계속 추천을 드렸고 아무리 크게 빠져도 계속 갈수 있는 종목이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700% 가까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좀 무너진 흐름이 나와줬고 다시 또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봉은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장대항공 이후에 장대항공 종가 13,900원 지키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박스 보시면서 고점 단기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항상 장대항봉의 종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13,9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 이수화학 1.8% 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고 여기 역배열 끊고 좀 흔들다가 정배열로 쭉 크게 올라갔네요 전고 돌파 또 전고 돌파하는 구간마다 급등, 급등을 해줬고 역대 신고가 자리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건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종가상 15일선 이탈 없이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 11선 지키고 마감 밑에 15일선이 최근에 장대항공 시가랑 또 일치하는 자리니까 11선, 15일선 두개 가장 주요하게 지지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 역별 배 끊고 한번 올라와줬구요 여기도 이제 역별 배 끊고 안착을 해준다면 이전처럼 한번 더 상승을 하면서 여기 역대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과거로 치면 요타점이 이제 요타점이 되는거죠 다음 대호 AL 시간의 3% 오늘 우크라이나 차관 철도공사 사장과 재건 사업 참여 논의가 있었고요. 바다권에서 박스 박스 돌파 살짝 해줬네요. 1봉은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또 저항 저항 받다가 확실하게 한착을 해준 자리에서 시간의 3% 상승이 나왔고 2천원 정도 2천원 1900원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 됩니다. 1년선과 윗고리 저항 겹치는 자리고 전고 몸통 가격은 1800원 주요하게 요 두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치지는 요렇게 하단 주요하게 세개 보시면 되겠네요